안녕하세요 킴비서입니다 며칠 전 2020년 메리어트 등급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메리어트의 기존 안내와는 다르게 소프트랜딩이 되지 않아 아마 많은 분들의 상실감이 크실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스타우드와 합병 이전에 월드마스터 카드 프로모션을 통해서 스타우드 골드 등급을 획득하셨고 스타우드와 메리어트의 합병 예정이던 시절 스태츄스 매치를 통해 골드 등급을 취득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나인스테이 스태추스 챌린지를 통해서 메리어트 플래티늄 등급을 획득하신 분들이 스타우드와 메리어트의 완전 합병 이후 티타늄 등급을 획득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티타늄을 획득하신 많은 메리어트 회원분들이 기존 메리어트의 소프트랜딩을 기대하고 아마 올해 플래티늄으로 1단계만 강등할 것이라 생각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티타늄을 획득하신 많은 메리어트 회원분들이 기존 메리어트의 소프트랜딩을 기대하고 아마 올해 플래티늄으로 1단계의 강등만을 생각하고 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대를 모두 저버리고 메리어트는 2단계 소프트랜딩을 강행하여 대부분의 티타늄 회원들이 골드 등급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골드 등급부터는 무료 조식이나 라운지 액세스가 불가능한 바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등급입니다. 많은 분들이 메리어트에 항의를 해보고 있지만 항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소프트랜딩을 없앤 것이라 판단되는 바 이를 메리어트에서 정정해줄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어쩌면 지금이 메리어트 스태츄스 챌린지를 다시 진행할 적기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국내 비즈니스급 호텔의 투숙료가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저도 내년 등급 유지를 위해서 최근 호텔 가격대를 자주 조회 중인데요. 4월 5일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이후로 코로나가 조금 잡히면 투숙을 해볼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격대를 기준으로 BRG만 성공하실 수 있다면 100만원 이내로 16박 스태츄스 챌린지를 국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비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